해외 유명 게임 어쌔신크리드가 한국의 웹툰으로 탄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작사인 유비소프트는 나 혼자만 레벨업 전지적 독자 시점을 연재 중인 레드이스 스튜디오와 협업 하여 어쌔신크리드뿐만이 아니라 파크라이와 더 디비전 또한 웹툰 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이야기의 스토리는 어쌔신크리드 블랙플래그의 주인공인 제임스 케네이의 삶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파크라이의 웹툰은 주인공을 한국인으로 설정하는 등 로컬라이징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웹툰은 신의 탑이나 가도 오브 하이스쿨과 같은 작품들이 애니메이션화가 되면서 해외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웹툰이 세상에 알려지고 어세신 크리드 또한 한국에 널리 퍼지는 선순환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흑바